네, 응. 쿠어에서 바람막이를 하나 샀습니다 이걸 내가 왜 샀냐면 요즘에 디젤이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디젤 맨투맨을 젠테스토에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반품을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 괜히 막 갑자기 돈 생긴 기분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계속 어디 써먹고 싶은 거야 쇼핑을 하고 싶은 거야 바로 전 영상에 제가 바람막이 추천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서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을 찾아보던 도중에 쿠어에서 예쁜 바람막이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추천했던 그쿠어 바람막이 머스타드 그린 컬러 어, 생각보다 좀 톤이 다운된 그런 컬러네요 그렇게 쨍하지도 않고 한번 입어볼까? 으! 자, 이거 괜찮은데? 생각보다 더 이쁘지 않아요? 밑단도 실루엣 살짝 조절해서 조여놨고 소매도 처음에는 이렇게 어벙해가지고 어? 이게 안 조여지는 건가 했는데 안에 스트링이 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드하게 들어간 방수지포 제가 딱 설명했던 그대로 들어갔죠? 투웨이로 들어가 있고 주머니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오 이거 괜찮은데? 이거 진짜 괜찮은데? 이렇게 볼한 슈즈 신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그 나일론 프리츠 그리고 이렇게 입어주니까 블랙 컬러랑 또 이렇게 잘 맞는다 어 이거 진짜 잘 나왔는데? 이게 17만 원이면 진짜 잘 나왔지 역시 치통용 핑버다? 아 그리고 제가 아까 환불했다고 확인했지만 디젤 있잖아요 이 디젤이 추억의 브랜드거든요 디젤 오 멋있다 촬영되나? 명함 받으세요. 명함 바로, 따라 오시세요. 네. 너무 고생해. 감사합니다. <웃음> 디젤장. 어, 디젤이 촬영을 허락해주셨습니다네. 지난번에 무신사는 무인사 F T 그거는 좀 까였었는데, 디젤은 일단 유명해질 자격이 있다. 지쯤 청바지의 유행을 이끌었던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디젤 디스케드2 블루 릴리전 리바이스 뭐 이런 브랜드들 이 있잖아요 청바지 유행을 좀 이끌었던 브랜드들인데 저는 그때 좀 옷에 관심이 크게 없을 때라 가지고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때 얘기를 지금 해봤자 뭐 서로 와닿지도 않으니까 제가 좀 디젤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된 거는 유튜브에서 좀 재미난 영상을 보고 알게 된 브랜드군요 저는 It's close enough. Diesel. D-E-I-S-E-L. -S Diesel. D-I-E. Uh, uh, You're not a cop, are you? No! a l right, come on. a l right, come on, b r n it 어떻게 된 거냐면 디젤이 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서 이 짭이 굉장히 많대요, 짝퉁이. 그래가지고 이 디젤도 그런 쪽에서 좀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거를 이제 마케팅으로 이, 이용을 한 거야. 디젤에서 이게 다이젤이라고 원래는 D.I.E. 네? 나도 될까, 일단. 원래는 D I E S E L에서 디젤인데 D E I 해가지고 다이젤로 이제 짝퉁이 많이 나왔대요. 그래가지고 디젤에서 이거를 뉴욕 패션 위크 할때 근처 그냥 길거리 상점에다가 이 짝퉁인 척 진짜 상품을 로고를 바꿔가지고 뒀는데 짝퉁이니까 가격이 낮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. Keep it real. Thank you guys. It's nice. That's what I'm saying. It's a good knockoff. Real diesel, man. Why are you calling it a knockoff? What you thought was a knockoff? Was actually genuine limited edition diesel.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찡퉁 디젤이었던 거지 이게 리셀이 10배가 넘게 올라가지고 오히려 이득을 본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좀 재밌는 마케팅 영상을 보고 디젤을 좀 접하게 됐는데 그리고 뭐 디젤이 잊혀진 브랜드였죠 저에게는 그런 브랜드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Y 프로젝트의 글렌 마틴스 아시죠? 천재? 천재 맞나요? 좀 천재적인 디렉터인 글렌 마틴스가 이 디젤로 오게 된 거예요 작년에 Y 프로젝트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어 들어가 있고 막 바지가 꼬여있고 옷이막 이렇게 생겨있고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요? 그냥 진짜 이렇게 입으면 와이 프로찍트 거예요 <웃음> 그런 식으로 구조적인 디자인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브랜드고 디렉트였는데 그 우리가 라프 시몬스가 프라다에 오면서 고풍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프라다 이미지에서 완전히 그냥 진짜 라프 시몬스의 펑키하고 그런 스트릿한 느낌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디젤도 그런 느낌으로 이 디렉터 글렌 마틴스의 아이덴티티가 확 들어간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매장에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디자인이 너무 제스타일인거예요 졸라 이쁜데? 제가 지난번 연예인 패션 분석 영상에서 레이서 디자인 아니면 모터사이클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레이스 느낌의 프린트나 아이템이 많이 유행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딱 디젤이 이런 거를 모든 걸 종합해서 나온 그런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 자켓 딱 보자마자 레이서 느낌이 나죠 검정색, 크림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고 빨간색 파이핑 포인트로 들어간 이 자켓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모자! 어이 모자가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제 패션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게 유행을 하면 메인 스트림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비슷한 감성으로 조금은 가격대가 낮은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를 하는 편인데 딱이 모자가 그런 모자였습니다 레이서가 연상되는 그런 디자인에 좀 레트로한 디젤 로고도 뜬금없는 위치의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좀 트렌디하게 코디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죽 자켓이나 나일론 자켓, 바람막이 이런 거 있고 저런 모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로고 프린트가 보이는데 좀레이스 느낌이 안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가성비로 유행에 올라탈 수 있는 거죠. 내려가 내려. 유튜브가 유튜브가 카메라 부끄러면안 되죠. 시선이 부끄러워서. <웃음> 그리고 보시면 이 D 로고 있잖아요 빠르게 달렸을 때 잔상 남듯이 착 날리는 그런 로고 있잖아요 그런 로고라서 가방이나 니트 아니면 좀 청자켓 같은데 조그맣게 들어간 그런 로고가 지금 유행하는 뭐 Y2K 레트로 레이싱 좀 이런 유행에 맞는 로고 디자인이었어서 그래서 좀더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뮤진스라는 그룹 거기서도 D J 로고가 들어간 니트나 제가 좋아하는 DPR 라이브 뭐 이런 분들이 D J 제품이 입고 계시더라고요아 이게 핫 핫하 핫하구나 그리고 이글렌 마틴스의 디젤이 컬렉션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화려한 워싱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또 매장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대중적으로는 좀 과한 느낌의 아이템들이 있어서 로고가 많이 박혀있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대부분이었고 진짜 예쁜 옷들은 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젠테스토어나 파패치라든지 뭐 해외 편집샵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디젤이 가장 좋았던 게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 가격이 이게 이 가격이 싸다는게 아니라 요즘에 워낙 옷이 비싼 제품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런 하이엔드 해외 브랜드는 그래도 좀 비싼 편이잖아요 아까 그 자켓이 51만원이었나? 61만원이었나? 매장 출시 가격이 이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세일할 때 구매를 하면 더합리적이 구매를 할수 있겠죠 세일이 들어갈 때는 그런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조금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치고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거 좋은데? 15만원? 괜찮은데? 마오리엑시 15만원이란... 그리고 제가 디젤 맨투맨 산다가 반품을 했다고 했잖아요. 솔직히 사면서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디젤은 아무래도 좀 데님 소재를 활용한 그런 아이템들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맨투맨이나 후드 이런 것보다 좀 청자켓, 팬츠, 아니면 좀 악세사리류 이런 식으로 좀 구매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얼마야? 전체적으로 기장이 다 길구나 얘네가 아. 66만원이요 근데 이 디젤이 이게 좀 핫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뭐 Y 프로젝트나 아오레가시, 마틴로즈 그래도 옷 좋아하시는 그런 소비층까지는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들이 아직 이거를 시도를 안 했어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좀 예쁜 아이템을 잘 물색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거나 뭐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이제 디젤 유행이 좀더 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누군가가 스타트를 끊어준다면 더 핫해질 국내에서 더 핫해질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최근에 제 최대 관심사였던 디젤 브랜드 이런 브랜드가 핫하다 근데 왜 핫해졌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행을 대처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봤고 혹시나 저도 디젤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... 어... 네! 그 무신사 성수에 스토어 가셨다가 엔프티 <웃음> 촬영 안 돼서 똑관하신걸 <웃음> <웃음> 봤어요 에이.